네,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상로입니다 자, 오늘 저희가 이제 공개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공개방송 진행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목소리가 조금 어, 쉬운 것 같고 어, 오늘 아침 8시 40분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 뭐 공개방송 중간중간에 어, 노하우라든지 어,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어, 중요한 시장에 대해서 핵심적인 기업들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, 마감시장은 오늘 공개방송 내용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9시부터 제가 한 시간 동안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한국경제TV에서 제가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종목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노후까지도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그 영상도 꼭 참고하시면서 방송도 꼭 보시고요. 또 내일 또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내일도 또 즐거운 주식하실 수 있도록 좋은 기억 그리고 좋은 시황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